안녕하세요. 네, 위드스피치 이경화 대표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지역인재 구급 면접에 대한 것입니다. 어 사실 뭐 고등학교 3학년이고 뭐 나이 곧 19살, 20살 되시는 분들께서 지역인재 구급을 통해서 면접을 본다라는 거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본 적 없는데 어, 남들 앞에서 말해 본적 없는데 어떻게 면접을 보지?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합격을 했을 때는 와 이제 뭐 공무원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잠깐 하시다가 면접만 해각하니까 머리가 아프신 분이 <웃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여러분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성을 가지고 왜 내가 정말 공무원이 돼야지?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지? 그리고 어떤 정책과 이슈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지역인재구급의 면접에서 여러분 반드시 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고생 끝에 이 자리, 면접이라는 이 기회를 얻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그 간절함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도 지역 인재 구금만을 위한 면접 과정을 개강을 했습니다 미리 빨리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과정으로 아니면 개인지도로 주말에 뭐 시간을 이용하셔서 수업을 듣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어머님, 아버님, 자녀, 뭐 지금 면접 보는 당사자들 뭐 아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그게 실력이 되면 합격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는 이 기본에 충실을 해서 여러분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어, 지역인재 구급에서 여러분들 면접 특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면접 과제를 작성을 하게 되죠 2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됩니다 20분 시간 굉장히 뭐 길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 어,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그리고 생각해 두지 않으면 어, 개별 면접 과제 작성에 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자필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자필로 그래서 어, 지원 동기나 뭐 경험이나 뭐 아니면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문제들을 직접 사전에 경험해 보고 작성해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꼬리질문도 받아보는 이 훈련을 통해서 면접에 완벽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 이야기가 맞죠? 네자그 다음에 음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지역인재 구급에 어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 개인 발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해본 적 없죠 그리고 처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어, 준비하면 반드시 개인 발표도 무난하게 잘 여러분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개인 발표 과제 분석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짧죠 그러면 지문이 길게 나오지? 아는다라는 거 이거를 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어, 1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뭔가 어, 개인 발표 작성을 어, 좀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걸 제출하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하고 그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작성하면서 메모를 하는 이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방법과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 둔다면 충분히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그러기 때문에 이 개인 발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인재 구급의 어, 면접 순서는 다시 말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입실하고 인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발표 그러면 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발표 시간만 5분입니다 면접관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지금부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시간이 5분 정도 주어진다 라는 거죠 근데 너무 짧게 하면 네 이것도 점수가 감점이 되겠죠 5분이 넘어가서도 안됩니다 어, 적정란 시간을 잘 안배해서 사전에 연습과 훈련을 해두어야 예,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발표 이후에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그 방안이 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디와 협업을 해야죠? 이게 어, 만약에 추진했는데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이 압박 질문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발표하고 발표에 대한 꼬리 질문. 연습하고 이걸 사전에 꼭 해두어야겠습니다. 어그 다음에는요 사전에 작성한 개별 면접 과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성과 역량에 대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어, 여러분께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 이렇게 개인 면접 개별 면접 과제에다가 이런 내용 작성하셨는데 그때 왜 그런 역할 맡으셨어요? 어그 경험을 왜 구제하셨어요? 그때 이런 부분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출과 예상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쓴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꼴의 질문이 결국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면접 질문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여러분은 예, 예 밖으로 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구급 어, 면접 굉장히 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알고 준비하고 모르고 면접보고 이건 정말 큰 차이겠죠 음, 철저하게 그리고 본인을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경험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준비를 한다면 어, 그리고 시사적인 이슈사항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이해들 이런거를 잘 어, 준비를 하고 이해를 해둔다면 지역인제 구급에서한 번에 한 번에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지역인재 구급의 멘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 위드스피치 학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